자 안녕하세요 타이거윅입니다 오랜만에 생방송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녹화방송 뽑기가 왔습니다 자, 원래 생방송으로 하고 싶었으나 제가 오늘 또 한국 날짜로 드래곤볼 슈퍼 슈퍼 히어로가 개봉하기 때문에 그걸 봐야돼가지고 생방송으로 하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또 뽑기는 안할 수 없으니까 오늘 쿠라 우 뽑기 녹방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얘를 좀 얻고 싶습니다 자 성능을 보는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바로 뽑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거를 날먹할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300개부터 가겠습니다 날먹하고 싶다 자 3개 300개니까 3개 떨어졌나 모르겠어요 네. 아뭐 별게 없는것 같은데 자, 확률, 스파킹 나올 확률, 20%죠. 자, 다섯 번 하면 한번 나오는 건데. 어, 이제, 네. 이번에는 실패. 첫 번째는 뭐, 재미로 뽑았다 치고 실패합시다. 아, 이런 거에서 바로 날목하면참 좋을 텐데, 안 나오네요.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500개짜리, 다섯 개 뽑기에요. 울트라 까지 참아야되는데 울트라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10월달에 분명 울트라 나올것 같거든요 지금 9월이니까 아 그때를 위해서 결정 모아야되는데 여기서 결정 뭐 많이 쓰거나 그다음에또 심한 과금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마음 편하게 날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다같이 날먹해가지고 신캐릭터 같이 즐겼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그 바람과는 다르게 네 스파킹 전혀 나올 기미가 없이 네 히어로 4개 익스트림 1개 다 쓰레기였고요 그 다음에 7개짜리 갑니다 자 과연 7개에서 아이 초록색 나메크성 자주 나오는데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메탈쿠브라가 신나메크성 같고 이 기갑전대 이 쿠브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랑 아~~이거 뭐 뽑기에 징조가 전혀 없어요 <웃음> 자 여태까지 기 지금 스파킹이 전혀 안나왔습니다 아 스파킹 확률이 낮나? 잠깐 확인해볼게요 분명히 곱하기 2라고 알고있었는데 일반적으로 10% 곱하기 2일때는 20%인데 잠시만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맞네 20%인데 왜 안나와? 아무것도 안나온건 좀 그런데? 자 네번째 스텝 익스트림 이상 확정이지만 레전즈 리미티드 쿠라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계속해서 남메크성은 변함이 없네요 하지만 타오파이파이와 투사이어인 변신이 새로운 곡을 대떼기 퍼!!! 자 과연 여기까지 브로리가 나오면 좋을텐데 네 브로리는 안나왔어요 LL 확정은 아니고 그냥 스파킹 한개 확정입니다 볼까요? 익스트림 이상인데 어 없던거 나왔다 근데 지금 얘 필요하진 않죠 그냥 나온, 나오면은 아 나왔구나 정부입니다 그냥 자 다섯번째 아 이거 진짜 너무 뽑기를 많이 했어 뽑기를 많이 해가지고 나와도 나와도 다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이제 <웃음> 설마 저거 한개인가야 저거 한 개네 어독 하나 나왔어요. 완전 쓸모없죠. 자, 여섯 번째 스텝 갑니다. 어느덧 결정은 4,400개 밖에 안 남았네요. 자, 다운로딩 이번에 좀 많습니다. 기대해보도 될까? 자, 우주 나왔어요. 어, 아, 자, 베지터? 갑자기? 자, 베지터. 네. 이 쿠라랑 싸울 때는 베지터가 영화에 등장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뭐, 모르지 뭐. 자, 우주에서 베지터는 과연, 어떤 행운을 가져올지 어? 없던 타레스 익스트림이 많이 나오네요 자 세번째, 네번째입니다 어? 어? 아이 깜짝이야 아이 목소리가 약간 울림이 있어가지고 어. 쿨한 줄알았더니아 오지터가 나왔네요 초센프 오지터 요즘에는 제가 울트라 초베지트가 없어서 합체를 안썼는데 그래도 오지터 제가 자주 이용했던 캐릭터 맞습니다 나름 괜찮아요 하지만 역시 실태만큼 저... 좋은게 뭐, 없죠 왠이... 아오 우주나오면은 레전드 리미티드 하나씩은 꼭 나오는거같습니다 저번에 트랭크스 뽑을때도 우주에서 티켓으로 먹었거든요 자 무료뽑기 갑니다 자 다운로딩? 오 오케 이 있어요 일단 다운로딩 떴고요 오! 됐어! 소란! 이거다! 구워라 컴온! 자 이거 나올고같습니다 드래곤볼의 서론에, 여기에 브로리까지, 배때기까지, 브로리 나와라. 베지트로 합체해보자 아, 안 나왔어요. 아, 그래도, 그래도 서론이니까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서론이 그나마 좀, 이 레전드 리미티드 나올 확률이 좀 있더라고요. 아. 너는 저기 조만간 통렬해서 보자. <웃음> 자, 세 번째. 네 번째, 제 젠카이를 해주면은 이제 이 빨간색 쿠브라한테 도움이 되겠죠? 여섯 번째죠? <웃음> <웃음> 예스! 예스! 예스! 이렇게 해서 쿠브라 날먹혔어요. 역시 나올 것 같았어. 이 서론이 나올 것 같았어요. 아, 뭐야, 설마 하나 더 나오나? 아니죠 네,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아 이렇게 한바퀴만에 신캐쿠라 먹었습니다 아, 기분좋다 너무좋다 아, 아, 아, 아.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멈추느냐? 아니야 다싸워보긴 할게요 아 좋다 음? 쿠라 나오자마자 열두... 열두... 두배니까 삼성이죠 삼성 자 불타는 나메크상 처음으로 나왔고요 코드 다섯개 뭐라도 나올 기세야 어? 야나 악의 계보 제가 요즘에 악의 계보밖에 할수 없었고 악의 계보의 재미에 빠졌는데 악의 계보 완성시켜주나요 쿠우라 특히 빨간색이 부족했거든요 악의 계보 자 다섯번째 뭔가 스파킹인데 레전드 리미티드 컴온 아 너도 조만간 폭렬해서 보자 베지터랑 같이 네자 7개 갑니다 두 바퀴까지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우 좋다 두 바퀴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네 갑니다 아, 지금 목이셨는데요 약간 흥분해가지고 자 베지터 나왔고요 그래 너랑 같이 폭렬 나와라 폭렬 뽑기는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점으로 내일인데 이거는 생방송으로 가려합니다 <웃음> <웃음> 자, 두 번째 스파킹 뭘까요? 아, 아니고요. 모습이요. 자, 네개 이제 세개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아, 안 나오네요. 음, 여기선 안 나왔고. 자, 이제 네딱두번더 하겠습니다. 그럼 천개 정도 남겠는데. 오, 좋은데. 이야, <웃음> 역시 나 악계를 하려는 어? 그게, 기운이 있었어요. 자, 불타는 남의 그 성에. 코드 다섯 개. 자, 서로 치고, 받고. 형, 불러와, 형! 프리자. 어? 프리자노, 브라자. 불러와. 어, 노래가 안 끊겼죠? 오케이. 자, 일 스파킹 하나 확보. 좋습니다. 그렇게 듀오로 폭렬해서 보자 손오공, 베지터, 추세으로 사이좋게 듀오로 나와라 <웃음> 자 두번째 뭘까요? 아 너네 두명은 필요없고 네번째 폭렬에서는 공짜 에라 오우! 신캐 익스트림으로 나오면 기분 좋죠? 오케이 익스트림 이상 뽑기니까 이거 스파킹으로 변하겠는데요? 아 왠지 나는 이번에 강력한 적이어서 구브로리 울트라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있었거든요 이거 10월달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더이상 없나요? 아 마지막 하나 없네요 뭐너왜 두번 나오냐 없던거 두번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브로리로 별 14개 꽉 채웠고요 오늘 새로 나온 페일 벌써 삼성 됐어요. 이제 두번 뽑기 하고, 일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웃음> 오, 일단 두개 확보죠. 블루는요, 스파킹 두개 확보입니다. 레전드 리미티드랑은 상관이 없지만요. 레전드 리미티드 두 개여도 되는데? 오, 금색 글씨까지. 좋은 거 많다. 아, 여기서 만약에 졌으면 진짜 좋았는데. 그래서 베스터까지 불러오면 진짜 좋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스파킹 두개 이상 확보... 아이 <웃음> 아, 기분이 좋은데요. 안 좋을 수가 없지. 바로 나왔는데, 어... 다섯 개, 여섯 개... 자, 일곱 개... 이미 스파킹 두개 나왔죠.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아... 스파킹 진짜 딱두 개였네요. 자, 이제, 그러면은, 희망의 무료 뽑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뽑기에서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무료 뽑기, 어, 믿어볼까요? 팝! 아 가자. 이 포즈죠? 이 포즈. 어, 이거 약간 튀어나온 포즈. 자. 아! 아, 너무 오두방정 떨었나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헛발질까지. 야, 이거는 완전 망이다. 6시까지 아 작진 않고 막혔다 나왔어요 막혔다 아 하나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결정 난이기 퀀? 때문에 음, 결정을 아니. 많이 좀 모아야 돼요 울트라에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기 때문에 뭐야 오노 시야 오두방정 떨어도 되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왔습니다 별6개 성공 어 정말 예상 못했는데요 저 그래서 바뀌어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야 이게 참 좋아 나 아께 어, 쿠우라 제대로 쓴다 메카 프리저도 좋은데 아뭘 써야돼 도대체 자 이렇게 해서 쿠우라가 바로 육성이 됐어요 특징도 안봤는데오 어, 뭐야 극장판에다가 타격을 치추 저기 이피디 피디가 이 프로젝트 중아기계뭐 강력한 저드래곤불 극장판 와 좋네 좋네 <웃음>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녹화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뭐야 아 이거 참 지금 메달이 9개거든요 근데 10개여야지 두번 티켓 뽑기를 할수 있는데 아 이거 500개 쓰라는 뜻인가요? 네 500개 써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울트라 뽑기도 해야되는데 사실 제가 요것도 없어가지고 다 뽑고싶지만 일단 뭐 방법이 없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갖고 싶은 건 한정적이고 하니까요 아 가질 수 있는 건 한정적이니까요 일단 500개 해가지고 10개로 한 다음에 2개 바꿔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나또 나오나? 설마? 500개로? 도대체 일곱개 되나? 여덟개 되나? 야 이거 나올 각인데요 엘를 각인데요 아 우주에 초사이어인해아 의인의... LL... 설마 진짜로? 너무 고맙다 그럼 진짜 너무 고맙다 야봉만 두개 자 이게, 이게 뭔, 뭔지 봐야돼 오레니 고로 사레르 대기랑라! 아 좋습니다 저 이거 풀파워 프리저 아주 애용하는 캐릭터기 때문에 얘별 높아지면 좋아요 이미 쿠라 먹었으니까 이제 괜찮아 아 뭐야 별 6개네 플러스 몇개 남았어? 야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200개만 하면 이제 풀파워네 진짜 정말 풀파워 프리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완전 뽑기 초 날목이에요 초초 날목 오늘 드가면 슈퍼 슈퍼 히어로 보러가는데 날목 자체가 슈퍼 날목입니다 아 이거 여러분들 보시고 이거 행운을 가져가셔야 될텐데 이거 어떡하지 자 티켓 뽑기 두장 갑니다 아 오늘 너무 잘 먹었는데요? <웃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어 이거 또 LL, LL 강이다 이거 어 LL 지금 세개네개 나왔고 어? 설마 이 설산 LL 수우라? 원모 타임? 모심으로... <목소리> <히트 잡! 아하>! <목소리> <목소리> 야! 고우라 널 정말 사랑해야 겠어! 쿠우라가또 나왔어요. 야 벌써 플러스 7이에요. <목소리> 어떻게 왜 이렇게 달달하지? 마지막 이거는 뭐네 아무것도 알것 같습니다. 그냥 건너뛰기 할게요. 아우 이 정도면 됐어. 너무. 역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역사에 남을 날먹이 됐습니다. 아나뭐 했다고? 뽑기. <웃음> 왜이러지? 그냥 슈퍼가 아니고 스파스파 스파스파 스파 스파 날먹이 됐네요 티켓 딱 두장인데 두장에서 그냥 넘기게 했더니 갑자기 쿠우라가 있네 <웃음> 아 이거 여러분들 너무 웃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진짜 이거는 뭐 웃을게요 제가 이렇게 날목한거 난생처음이거든요 와 이런 날목이 나올줄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아 쿠라 쿠라 뽑기 쿠라 쿠라 크리잔 브라자 네 쿠라 뽑기에서 야, 완전 제대로 성공하면서 오 이거 악의 개보 제가 굉장히 아, 아주 애용하는데 여기에 한자리 들어가면은 아주 날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지? 게다가 신케에 싸우저도 먹고 얘도 먹고 켈도 먹고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을 생방송으로 보여드리지 못한 거는 참 아쉽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 어, 아주 황당하게 하지만 또 재밌게 보셨길 바라시, 바라면서요 오늘 뽑기 영상 짧지만 아주 알차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 믿다고 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크게 희망하고 있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통렬뽑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날목하세요! 이따 안녕